제인아! 후회하게 해드리죠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이게 아닌데 돈 깎군요. 음.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. 당연히 이쪽이 맞죠. 놀랍군요. 놀랐군요. 게 아닌 놀랍군요. 금방 그 아탑에서 마침내 벗어났군 빛의 이 이름으로 않아요. 제 이름으로 그건 그건 할수 없어요 Get to me! sería m a s 저거는 필요해. 나도 필요해. 진짜로 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. 세계 운영, 없어요. 진짜 내 손바다가 아니라 제 마법이 당신을 조각낼 거예요. 이게 아닌데. 멈춰라 고마워요 잘했어 이게... 아닌데... 이런 실수했네요? 이게 아닙니다